오빠! 여름이라 너무 덥지?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! 잠깐 기다려! 그럼 바깥을 들어간다! 바깥으로! 왜 그래? <웃음> 어, 가벼워. 아, 운용이가밥이아 I need 아, 춘태 형이 밖에서까지 이러지 마. 오, 지금 얼마나 날 이거. <웃음> 아 근데 하하하하네일일일 <되게> 깡이 <웃음> 아니라 일일일하이요 오케이 하하하하게하하게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 Ha ha ha. 너나 빨리 와. 거기 가 있지 말고. 부끄러워. 제발. 옷도 좀 벗고. 잔디서 뭐? 먹래먹먹래 먹을래? <웃음> 그 표정 진짜... <웃음> 고기 오빠, 고기기 공기... 기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기 공기... 공기... 기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공기... 탈타 미치겠네 진짜 깡을 추니까 아 진짜 비 a t s i s i s a i t g y i s g y t it's m y t u r it's a y t u y u i t a t a y t i t y i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무 되게 고생하면서 이 친구 한다는 건알겠데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번냐? 돈이 수나띵아 원한도 달러 비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만 좀해 제발 아 뭐만 해도 깡이요 <목소리> 아 진짜. <웃음> 풍선이 좋아. 비가 세게. <웃음> 아 <돼. 웃음> 그렇게 오지 마. 아 그렇게 오지 마. 비와 지금 볼레인 좀. 가자. 비 와. <웃음>